오늘 무슨 요일이야? 월요일. 에, 월요일. 월요일 좋아. 최고로 좋아.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.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. 어 좋아. 월요일 좋아. 같이 불러, 핑핑아. 랭랭랭랭랭. 좋아서 난리 따는 멍청인 이 세상엔 너뿐일 거야 월요일 종호와 맙소서 진짜 맛있는 날이야 제발 그만해 냠냠 캔샷 보고. 넌세개 먹어, 야, 세개 먹어. 야, 노래하자 내 뱃살어 어초